오셨어요. 도대체 왜 오셨어요? 그만 저좀 좋아하세요. 집착. 집착. 집착. 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 집착하지 마요. 제일 싫어 집착하는. 그만 쳐다봐요. 왜좀왜좀 왜좀 귀엽지 않아요? 오늘 도우너 같지 않아요 도우너 아무리 카메라에 대해,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웃음> <바로>. <웃음> 대단히 해주세요 외롭어요 눈싸움 시작 이거 이기면 태호 핸드폰 번호 알려줄게요 어, 까봤어요안까봤죠 이거 이기면 태호 핸드폰 번호 알려줄게요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까맣죠? 까맣죠? 아 되, 이거 이기면은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이기면은 핸드폰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만 시아야 나 그만 안 찍냐? 그만 찐자. 다 와있네. <웃음> 사진 찍자. 그래. 사진. <웃음> 뭐야 오늘 사진 줘야? 응. 다이 오늘 자꾸 사인 줘. 아니야. 태호가 뭐, 조금 안찍거나 이게 오케이, 더 이쁘게 나와 얘더라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붐붐. 어붐 이거 뭐 있지 아 세븐틴. 붐 <웃음> <웃음> 아, 주 작은 자동차 맞아, 붕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 붕붕붕 붕아 맞아, 아아 맞아, 맞아, 맞아, 맞 세계여행 아맞 여행 아라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이프 이게 <웃음> 이프 이프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고 이프만을 위해 음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이프를 위해서 음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센스있죠? 예쁘게 나오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쁘게 안 생겼네요 아, 형이 방는 침대가 치는데요 어? 괜찮아요? 제 손이 약손이라고 해서 현대메탈 안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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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했나요 오늘은? 오 깜짝이야.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한 엠카 무대라 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오늘도 우리 비표들을 <웃음> 1당 1 0 0 했네요. 짱이야 잘했구만. <웃음> 네. 골방을 치는 것 같아. 어, 무슨 어, 일 어, 있어? 저를 찾아오셨는지 응자 도와줘요. 아 그래. 네.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EF 여러분들이 북한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무대를 한것 같아요. 좀 오버페이스 했어요. 그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근데 많이 신나 보이시더라. 네, 신나 제가 이렇게 상영 파트 때 옆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나를 이렇딱 해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따라 유독 부장이 너무 신나 보였어요 흥이 넘쳐가지고 네, 여기 음악 오늘 무대 네. 되게 좋았던 네. 것같아 그냥 다들어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프 <웃음> 여러분들이 화두를 <웃음> 질러주셨기 <웃음> 때문에 사랑해 <웃음> 드니다 지한이 형, <웃음> 지한이 형 오늘도 되게 행복합니다 오늘도 해맑아요 저 윙크했거든요 윙크한 걸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웃음> 스페인 이렇게 보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안돼 네. 연말이네요 이제 연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목도리를 해야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목도리를 하시고 정, 정작 저는 목도리를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어, 저희 입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환호를 주셨기 때문에, 또 너무 또 기분 좋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엠 카운트다운은 사실 저희가 컴백을 하고 처음이거든요. 이엠 카운트다운이, 어,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무대에 오르는 거여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더 재밌고 새롭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컴백을 하고, 엠 카운트다운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찰나스 그죠? 고냥 먹었어요 한동안 이번에 잠깐 공, 공백기가 아니지 음악 방송 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약을 쳤는데 보약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밖에 안 남아서 아껴놨단 말이야안 먹었는데 아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가 피곤하고 눈이 막 침침하고 막 이러고 오늘 아침에 딱 먹고 왔는데 참... 스캠님 제가 되게 지적해 보이시니요저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아, 일단 셀카는 일단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하도 셀카 고릴라라 그래요 제가 근데 셀카를 들고 나서 필터를 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자신이 가장 잘 생겨보이는 셀카를 아 필터를 고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저는 이 필터를 사용을 했어요 이 필터 포시셔 하거든요 그 다음 빛에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여기 음. 한번 찍어주세요 이한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예. 카메라 지켜들고 원하는 포즈를 지은 다음에 3 6 0도를 돌아갑니다. 아이 광과 좋았던 광의 각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각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상큼 튀기는 포즈로 러면초 레전드 셀카 완성! 오늘 저희의 그 엄청난 게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다이얼이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먹어주요 네, 저희 이프 써있고 임팩트, 뒷장에는 임팩트가 써있고요. 앞에는 이프가 써있어요. 저희의 어떤 다이얼인데, 저희가 선수 적은 어떤 그런 글귀들도 있고요. 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읽으면 안 되나? 사진도 스포하면 안 되나요? 무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은 막이런 막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봤는데 쭉 봤는데 정말 사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그런 손 글씨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 글씨가 그렇게 예쁘던가요? 제 글씨가 특히 좀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지한씨 글씨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네. 글씨도 너무 예쁘게 저희가 잘쓴것 같고 되게 의미 있는 나? 어떤 그런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꼭 간직을 하겠습니다 포카는 새로운 포카인가요? 아 구매하시면또 새로운 저희들의 포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나 구매할 생각입니다 다이어리가 네.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뭔가 아날로그한 감성도 많이 담겨져 있고 네. 어, 그리고 또 안에는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들이와 고퀄리티의 저희의 손편지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임팩트 같은 거죠. 아날로그 감성도 있고, 되게 현대적인 감성도 있고. 이게 매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더 점점 예쁘게 그리고 더 네. 좋은 사진들을 담아가지고 저희 대표 사진 찍도록 노력할 테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기대해 주세요. 임팩트 다이어리. 오늘도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이렇게 보러 이렇게 아침부터 또 저희 네. 출근길에서부터 또 와주시고 또 이렇게 네. 저희 사전 녹화 그 현장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정말 아침 새벽 일찍부터 예 <웃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길래 너무나 새벽부터 네. 어, 태국에서 오셨다고 태국에서도 오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저희가 또별 기회가 있으니까 팬 사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응. 그때 또 <웃음> 많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어, 그런 어, 그런 뭐랄까요? 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팬 사인회 때 우리의만 나은아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팬 사인회 때는 저는 그렇게 쿨하게 보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다시는. 그래 저는 쿨하게 보냈습 분을... 어차피 또 네. 금방 저희가 네. 또 금방 볼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사인회는 그만하고 팬미팅 합시다. 그래야. 네. 그래야. 1 2시래 12월이니까 뭐할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저희가 케롤을 크리스마스 파티 선물이 저희 그럼 괜찮네요. 저희가 리본을 얼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선물을 드릴게요. <웃음>